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.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. 오늘 두이 라인 수술하러 가는데요. 보정안 해도 예쁘게 나올 수 있고 수술 잘 됐으면 좋겠네요. 화이팅. 안녕하세요. 지금 피트니스 모델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라고 하고요 아프리카 조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거 하시러 오셨어요? 평소에 조금 얼굴이 잘 붓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흡입하려고 하고 있고 윤곽 주사 맞아본 적은 있는데 효과 떨어지면 또 많이 부어오르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윤곽주사. 붓기 때문에 촬영이라던가 방송할 때는 너무 실사처럼 표현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근데 지금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? <웃음> 수술하고 네. 예뻐지게 되시면은 가장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? 슬림한 라인인 채로 보정 많이 안 해도 예쁘게 어. 나올 수 있게끔 촬영 한번 해 보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이게 상의만 전부 탈의하시면 되고요. 위에는 조금만 키고 이걸로 입어 주시면 돼요. 아, 네. 너너너 너. what? 나, 나 아, 진짜 o n t like the look. I d o n 이 like the 차이가 k I don't like the look. I don't l i 올게요 네, 괜찮으세요? 안 아파요? 어?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아무튼 뭐 계속 얘기해야 수면 마치좀깰 거예요 아파요? 얼굴? 조금 조금 살짝까지 응. 해서 좀더아고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? 안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? 네물 먹으면 좀깰 거예요 물 맛있죠? <웃음> 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장난 게... 아닌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. 아예 무거거아니무거거아니야 이거 대나사가. 나사 <웃음> 지금 떼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대나사 는데어 손가 아파요. 뒷반. 손 약해가지고. 아무네전 되게 많이 보네. 이거 때문에, 손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할 때는 진짜 여기까지 다본줄 알았는데 음. 완전 툴이요짜인도싹 붙어 올라가서 더 확실하게 보일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진짜 많이 부었었요 빼고나는 것도 다르네요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네. 네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? 네 집에 가요 잘 관리해가지고 예쁘게 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